나 m not s 데한 e 오는구나 u r 는 n o 로테 u r 이 if y o u r 네시 o t s 어디야? 여 f 다다 나땐 비행기 가고있어요 근데 케이지 안먹더라고? 뭐.. 파가 맛있어 형아쉬운데 여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여기..여기 여기 나 서있는데 있잖아 저기..여기..여기..여기 저 저기, 여, 여기. 여기에 보감 나오던데? 확장이 아니 한 번씩 아 확실히 싱가포르더 애들이 많이 싸워주네 다르긴하다. 네, 저기는 존버 선진들 진짜야. 누가 먼저 나오는데 이따는 목표. 백핑이면 할만하지난 백핑이어도 감사해. 나는 이제 1 5 0핑만아니면 돼. 네, 바로, 귀신. 귀게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업누은다신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아 공시기를 응? 한번 뻗겨 줄게 지간나야나야 기어 봐. 맞아 봐 맞아 봐줘. 찔려줘. 아, 버려 할게. 나갈게버릴게버릴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S> 먹어, <S> 먹어, 먹어 그냥. 나도 다 나도. 굿즈, 어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있 나도. 나도. 도 오케이 하나 다 위에 하나 더 위에 하나 더 허컷 나히라 파갑이 됐다, 일단 괜찮나이 나도, 나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 아 요즘.. 안되네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기다려봐 어쩔 아, 수 없어 잠 <웃음> 어, 개인적으로 체검 많이 오 씨발 보이있다 <목소리> 파밍해 <목소리> 파 <목소리> 아비빛 있다. 이 점, 다, 다, 아, 맨맨어 말해. 어, 태어난 어, 아 어차피 한명갑 그냥 가 필요 없다니저잘 본다. 여기 바로 아. 다 조심, 조심. 쉬발이워 쉬워. 쉬워. 쉬워. 푸시 푸시 푸시 쉬워. 쉬워. 쉬워. 쉬워. 버지박 아, 안에 있어. 지금 나나 아, 씨발. 네, 아, 아, 미라지 씨. 푸시 너무 느려. 미라지 유소 슬로우. 사이 먼저 힐 먼저, 해, 힐 먼저 해, 대박. inside e n m y inside nice nice nice n e n e nice n 어 c e 까 o m 이비 n baby. 우 e a r f o l l o t f o k a 어이 o u n 네 a n 네 g 네네네네 e road. How can w n o to o u s 치어단 명 어. 아, 간다. 드론게 간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옆에서 쏜다. 이거, 나, 나, 나, 나 여기에서 쏜다. 맞아, 맞아. 이걸 개가 쏘는 거. 아, 알아 알아. 실 도도 가. 아, 가. 와라, 와라. 지금 짐 먹는게 더좋냐 여기보다? 어, 가자. 전 <웃음> 어, 온다 지금. 아, 이게 너무 위험한데? 어, 거잡자 아니면 미라지 또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미나임 노노노 아니 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있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개 게임 게있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다임 게임 다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 음, 거벌 견제도 얘네 다 넘어설 수도 있얘 이제 죽겠다. 얘 예, 예, 죽겠다. 우리에서 시작 그랬어. 아됐다한 명. 저 먹죠. 아여기 됐다 어 제대로 박았다. 나이거 실드 때문에 숨어도 안될것 같은데. 들어 한번 걸릴게. 이거 그냥 여기서 버텨야 돼. 어떻어? 자기장도 바로 앞에 와서. 우 제가 잘 맞죠? 들어 거 고맙다. 왼쪽에 있어. 아빠, 앞에 앞에 게날 버진 못 했겠지. 어나 방가로르니까 연막 음. 까면서 내공으로 밀어내야지 뭐. 쟤네 레드 자, 제레드 만들어 볼게요. 아님 d e 만들어요나 Devco. I'm Devco. I'm d e v c 왔어 m 아, 어 e v c o I'm Devco. I'm Devco. I'm d e v 와 o I'm d e v 야야 야. 아, 애면 들고? 빨리 오다. 돼. 아니야, 괜찮아. 자기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다다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어 아, 우리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자. 넘어가, 넘어가 보자. 와우, 정면이 있다 아, 너무, 빨라, 너무, 너무, 너무. 아, 비춰버린데. 아, 버 아, 비춰버 아, 비춰버린데. 아, 비춰버린데. 아, 비춰버린데. 아, 비춰버린데. 어 레이스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제대 봐야 돼제대 봐야 돼. 포탈 포탈 포탈 지탈드를충전하 쉴드 쉴드 쉴드 좀 네, 여기. 들어봐다겠어잡어 많아 많아나. 뚫어야 돼오 뚫어야 돼도런거있는데시발호호 재밌다 이거. 이거 그냥 후방을 미쳐. 이 확신하지? 이와발 뭐야. 이동 좀. 아. 잘한다다다다도 나오게 드오는 게. 다이거실버맞아 <웃음> 골도 <골드> 맞아 이거? 갱 죽게 빠다 너는 냄비라식 쾅쾅. 여기 나 찍는 곳 여기 있어. 보낸다. 아 씨발. 아니오 있어. 해. 저거 써 가지고. 음. 한다 한다 한다 바로 바로 할게. 바로 할게. 아니. 야 그래. 그냥 슬로우. 그래. 집 들어. 집 들어. 지금 들어야 돼, 돼, 돼, 저거. 간다 간다 패시 패시! 헬프 헬프! 하오저정면에나공포필나다 오케이 오케이 피필 피피 정모 정배 정모 3배로 더으케으오 저기 언더언2 언더, 언더.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줘 저기 언더 오케이 오케이 쟤네 쟤 가자 가자 쟤네 쟤가 갔어 나 나. 아직 한팀더남았어한팀더 나왔어. 트랙 트랙 트랙. 트랙, 내려와. 나싸 한팀더한팀더한팀더한팀 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트랙. 또잡 잘한다 지야 오랜만에 재밌었다 <웃음> 간만에 재밌었다 진짜 야 이야... 미라지 마지막에 뭐임? 사이 그래 내가 양념친거 지금 바잘 닦았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 미라지 뭐지